식개명의 예, 그 대우림답 내용이 146문에서 148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식개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146문에 나오고 147문에서는 식개명이 이제 명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148문에서는 식개명이 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예, 나옵니다. 같이 146문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제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음. 시계명. 중에서 마지막이죠 근데 사실 유대교에서 십계명을 나누는 것하고 로마 캐토릭에서 십계명을 나누는 것하고 개신교에서 십계명을 나누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 1,2계명을 묶어서 1계명으로 보고 지금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또 구계명 십계명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 음, 아무튼 우리는 이제 요걸 묶어서 십계명으로 어, 보는데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유일하게 이제 마음의 아주 마음이 강조된 그런 계명이다. 뭐 일계명도 뭐 그런 것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십계명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식계명의 이웃계명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그 이웃사랑의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탐심이 있으면 어,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탐심이 있으면 이웃 이웃에 대해서도 정상하게 이웃을 대하지 않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그 차등 있게 구분해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아까도. 오전 강설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토 안에서는 다 평등입니다. 한시적으로는 여기서 뭐, 뭐 어떤 사람은 노, 노동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CEO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아, 그것이 아, 그리토인 됨을 이루는데 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데 하나가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네, 참, 참된 에, 주님과의 그 주님의 은혜에 견주어서 내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기를 높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탐심이 어하나님과도 관계되어 있고 이웃과도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잘 네. 기억해야 돼요. 이 뒷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직계명을 지키는 정신은 항상 아 청지기 모든 것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줬으면 재물로서 청지기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은사가 뭐 많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자기 영광, 자기 본영 행복을 위해서 쓰면 그게 이제 선물 자체에 탐욕을 부리는 것과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된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철저히 청지기로서 산다. 나의 건강, 뭐 나의 지위, 나의 재물, 모든 것, 작식 이런 것들이 다, 아, 이제,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 쓰는 걸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 할때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이웃, 이웃이 감동하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웃음> 청지기라는 개념이 없으면, 예. 주님께 의뢰하지도 않고요 이 우상 숭배의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어, 자기의 주관적인 감각에 따라서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웃음> 이스라엘이 제 멸망한 이유가 사실은 어, 제사장 국가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또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 나라 안에서 다른 연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고아나 과부, 뭐그 이방인들, 낙은애들 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들을 차등 있게 대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분깃으로 잘 섬기 섬겨서야 하는데. 아, 오히려 이제, 그걸 가지고 탐, 탐함으로써, 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웃음> 그러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웃음> 그리고 개인도 망하고, 자기가 속한 가정도 망해요.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성김의 태도가 없이 그, 지난주에는, 이, 저기, 남아공의 그 아파르트 헤이트, 인종차별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효과적인 면에서는 뭐, 저들이 주장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뭐, 서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저기, 성장하는 게더 빨리 성장하고,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 그거는 굉장히 그 높은 마음이고 아주 하나님 나라하고는 안 맞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탐욕을 못 버려 못 버렸기 때문에 그 자기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못 버리니까 그 이제 구분 해버리는 흑인도 구분하고 유색인종도 구분하고 자기 권력도 이제, 못 나눠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웃음> 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그렇게, 그런 정책도 폈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 뭐, 레위기 19장 말씀도 읽었고, 뭐면 뭐 이, 구약의 시대에서도, 이 이제 타국인들 아주 아들과 같이, 자식과 같이 대우하라고, 너희도 애굽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고요. 분명히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건 여호와께 구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은 뭐 감정적인, 뭐 도덕적인 감정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은사를 얘기했는데 가진 걸 가지고 잘 쓰는 게 은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은사가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걸 써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은사다 에디오피아 대시의 경우도 흑인이었는데 에디오피아라는 말이 그 흑인, 흑인이라는 흑인 말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도 다 평등하게 복음을 받았고요 물론 이제 우선순위에서 믿는 자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 순위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건 행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생명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돌봐야 되는 그런 중요하다.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뭐, 저기, 제도를 내세워가지고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참 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자에게는 뺄 셈이 없고 덧셈만 있다. 그런, 그런 비유로도 배웠고요. 네. 아무튼, 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안 사람들은 아, 절대 상대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탐욕들을 다 버리고 소유를 가지고 이제 오히려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간다. 그래야 시키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거 일단 이제 그 정신에 대한 지켜야 되는 정신에 대한 내용은 또이 후반부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더 보기로 하고. 147문부터 보도록 합니다 147문 같이 읽겠습니다 제 십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에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 그를 향한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와 애정이 그가 소유한 모든 선한 것에까지 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식계명은, 아, 첫째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만족하고, 둘째로 이웃에 대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을, 품을 것을 명합니다. 편의상 둘로 나누지만 사실은 하나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주제를 보면,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지브리서의 거룩한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좀전에 읽은데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성부 하나님도 보혜사이시구요. 성자 예수님도 보혜사이세요. 성신 하나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돕는 자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 우리를 도와가지고 우리를 신처럼 만들어서 교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신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그, <웃음> 그렇게 조금도 뭐그 완전하지 않은 게 없고 전능하지 않은 게 없는 분이신데 그런 걸 정하셨다는 말. 그 정하신 토대에서 이제 <웃음> 그 베푸신 사랑으로 서로 교통하기를 바랬도 자신 의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도 사실은 그렇게 이웃 사랑을 얼마든지 할수 있었던 거죠. 이웃의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이제 주님 또 다시 돕는자가 되셔가지고 진짜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돕는자가 되셔가지고 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우리를 세워가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을 가질 것이 없어요. 족하지 않는 거는 열등감을 갖는 거잖아요. 족하지 않는 거. 족하지 않는 거는 열등감을 갖는 겁니다. <웃음> 더 열등감을 가지면 또 탐욕이 발동이 되고, 탐심이 나오고, 또 이제 비굴한 모습도 나오고, 이제, 가지게 되면 또, 어, 상대적으로 또, 교만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절대로, 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기를 그 우울하게 만들거나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늘 자족하고 지족하는 마음. 예? 족한 거죠. <웃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웃음>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단단히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게 일종의 백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신이에요. 그러면 그거, 그거 맞으면 불평할 수 없고, 또 다시 세상 것에 저기 미혹이 돼가지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는 것. 음. 그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백신 하나 마저도 굉장히 만, 그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이 무슨, 아,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그 백신 하나 우리가 개발한 것 때문에 얼마나 자유를 갖고 안식을 누립니까? 그, 그거를, 아주 부작용 없는 걸 얼른 맞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그 바이러스나 부작용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다시 이건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주님을 알 주님 한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게 특권이고, 그 엄청난 권리가 되고, 또 거기에 마땅한 책무도 기꺼이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 않는, 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그, 언론 보면 형제 사람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5절과 붙여서 생각해 보면 5절 후반부와 6절과 붙여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관한 교훈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돈을 사랑치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뭐, 사람이, 어디 간증 아까 뭐, 당군교에서 개종한 사람 얘기했지만, 그,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가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신기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하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그걸, 그걸 간증거리가 되는 것처럼 말하냐, 이말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의시고 심판주의신데 그, 그분 한 분이면 내가 금괴를 뭐뭐 뭐 발견한 거하고 비교도 안 되고 말. 금괴를 옆구리에 차고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분 한 분이면 내가 헐버져도 내가 고생길을 가도 내가 병 들어도 내 전쟁을 만나도 어, <웃음> 아까 우리가 그저기 10편, 97편에서도 읽었지만, 그렇,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님 한 분이면 다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탐심을 부리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음. 하나님 외에, 예,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재물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재물은 스스로 무엇을 이루고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켜 줄것 같은 그런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돈이면 무엇인지 구매할 있을 것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신만큼 타락한 인생의 마음을 끄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없이는 누구도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는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 처지를 온전히 만족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그 어떤 곳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지움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영광을 배울수록 참된 만족을 얻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드러낼수록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그리토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 가는 썩은 뇌가 안 나고요 썩은 뇌가 가까이 갈수록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죠 네, 늘그늘덧셈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그뭐 그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절대 손을 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을 그렇게 안 살면 앞으로 그렇게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과정 속에서 손을 펼줄 알아요. 과정 속에서 청지기로서의 신실. 우리가 누구, 꼬맹이한테 일 시켜가지고, 그걸 잘 활용해서 쓰게 했는데 쥐구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일안 시킬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렇게 일 시키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 그, 러신 분인데. 근데 그래, 그래도 이제 이게 못 하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탐욕이 있어서 그래. 탐심이 있어서. 재물이나, 재물에, 특히 재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그런 걸 느끼지만, 그런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도 수 없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연과 본성을 통하여 자기를 개시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뭐 개시를 안하고 본성을 통해서만 개시한다. 이게 이제 소시니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아, 맞지 않습니다. 소시니언도 일종의 이제 알미니언하고 비슷한데요. <웃음> 여전히 우리 인생들 덜어 하나님을 가까이 오라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인생은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지만 그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억누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표현이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그 그것이에요. 진리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눌러버려요. 거부해버린다 불의로. 불이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안 해. 이 사단이 꼭 이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식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자유케 됐으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존재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찬송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뭐가 이제 현, 현, 현실 속에서 뭐가 주어진 게 있어야 안심하는 거예요. 네? 통장에 뭐 돈이 얼마 있어야 안심하고. 그런 거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 만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하나님 아닌 피조물에게 심지어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에게 만족과 기쁨을 음, 그, 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피조물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가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무것도 멘아 아닌 우상을 섬기니까 그 영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지만 후회와 오히려 그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정욕은 더욱 커지고 강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뭐 엄청난 그 현금을 갖고 다녀도 그 마음이 공허해가지고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세마초도 하고 뭐뭐 뭐 <웃음> 주님의 진리로 채워지고 주님 한번만으로 만족하게 될때 <웃음>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그 어, 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입니다 <웃음> 주님 한 분에게 만족되지 않으면 세상 것에 중독이 됩니다. 그걸 해야 자기가 좀어 괴로움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약물 중독, 갈골 중독,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뭐그외 뭐그 등등. 모든 일, 심지어 일 중독도 있잖아요. 공부도 중독이 돼요. 공부도 중독이 되고, 일도 중독이 되고, 어떤 예술 활동도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가지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예. 그, 그, 그, 그걸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 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아,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내가 병들어서도 내가 장애자가 돼도, 그것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더 좋은 것을 못 누렸다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은사가 되지 않고, 이제 그, 좋은, 음. 그런 좋은 것들이, 그, 가시적으로 좋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저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부를 다 주시고. 이 세상 교육에서도 제가, 뭐, 어떤, TV를 안 보니까, TV는 없으니까 모르는데,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세상 교육에서도 이제 공부해라, 뭐, 성실해라,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 그 서로 이제 부모나 자식이 그런 한계를 알고 서로 양보해가지고 서로 세워갈 때그 감동을 주거든요. 단순히 공부하라고 밀어붙이지 않고, 성실하라고, 또 사랑하라고 해도 자기의 그, 자기의 그 상태를 아이에 비추어보아서, 돕는 자로서 조금이라도 아이가 생활 속에서 자기의 은사를 찾고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그 감동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반적인 그런 것도 뛰어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입법적으로 그렇게 뭐 강요를 하거나 밀어붙이고, 내가 못한 걸 자식한테 이뤄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진짜 그건 또 다른 폭력이 돼 가지고요. 그 가정 아이도 자살하게 만들 응. 의사가 없는 그 의사가 되라고, 의사가 되면 안전하니까 내가 부모가 돼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의사가 최고야. 너 해, 그래 갖고 공부 잘하는 애를 의사 시켜 가지고 그렇게 의사 하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 애가 그러니까 그 나중에 자살해 버렸어요. 미국 시민권자 였던 미국 의사가 된다. 그러그 그, 그런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지금, 지금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면 그땐 늦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게 살아가게 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고, 세상 경쟁 사회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뚝 서게 하고, 그가 뭘 하든지 지지해주고, 은사를 찾아가도록 해주고, 그게, 그게 부모 역할 아닙니까? 자기가 그때 생각을 해보요 자기가 그때 생각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죠, 사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그, 그러니까, 참 하나님 한분만으로 족카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좀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웃음> <웃음> 하나님 그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인간적인 쾌,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루도 다리 뻗고 편안히 자보질 못하는 거예요. 쪽잠을 자도 행복하게 자는 사람, 자는 사람이 있고, 예? 그 뭐, 퀸 사이즈에서 뭐,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도 우울증이나 그 아주 허탄한 그런 자랑에 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진짜 우리가 안식이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걸 나부터 먼저 누리고 그, 그 후손에게도 그걸 넘겨주려고 해야 정상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을 거예요. 그구계명을식개명을잘 그, 그 지켜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토께서 교회로서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처지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뭐 사월의 경우를 생각했지만 사월이 그렇게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지 삶의 의미를 찾겠다고 하 그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쫓겨서 기득권을 다 잊어버리고 쫓겨서 고향 떠나가지고 말이지 다 고생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전혀 계시치 않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영광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음. 이제 주님이, 주님이 늘 함께하고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키우신다. 이제 그런 걸 알아야 어떤 처지에서도 기꺼이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22절에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방종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굴레 세상의 굴레에 속박돼서 살아가지 않게 하고 그 양면을 다 보여주시는 제도가 그 사람을 에, 에,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무슨 그 보장 장치가 그 사람에게 안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어떤 처지에서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도 있고 일부러 제가 주, 주인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종으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있죠?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양반들이 다 계급장 띄고, 상놈들과, 백정들과, 특히 백정들과, 그 같이 형제라고 부르고, 그게, 그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뭐, 다른 자기 지위적, 사회적 지위나, 그, 자기 위치를 생각하면, 그, 그 위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하는 일. 그래서 일부러, 그 상, 상놈들하고 같이 하고, 우리 집, 우리 집 상놈이 먼저 장로가 돼도 좋아 예? 그 오히려 그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신학교 보내고, 그렇게, 그런 게 진짜, 어, 그, 정직이 아니에요. 그런 게 감동이 되는 거죠, 사실. <웃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도 소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과거가, 내, 내 족보가, 이게, 이게 소명이 된다. 네? 내 노예 신분이 소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대 노예살이 하던 신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노예살이를 통하여 기대할 소망스러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미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서 주인의 지시를 받아 행하는 고단한 일을 통하여 그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요 임금 착취를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긴는 그건 아예 없어요. 밥만 먹여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게 은사가 된다. 그게. 지금 같으면 그냥 어디 가서 차라리 그렇게 살, 저, 코박고 죽으라고 그러지. 예? 네? 내 자식이 그런다고 그러면. 예? 네? 그, 근데 그 은사를 알면 그거 지지해 줄만 하잖아요. 지지해 주고, 기도해 주고. 지지해주고. 내가 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하니까 더 좋고. 그게, 그게 너무 조, 좋은 일이죠. 이게 진짜 자유가 뭔지 아는 거죠. 외적인 속박, 외모는 우리를 얼어맬수 없다. 이전에 고통,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억매임에서 벗어났다는. 그 구체적인 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웃음>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알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아.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며 주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 이 사람이 다내 인생 작취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주게하듯하라고 악한 권세에게 굴복하는 것도 죽게 하듯한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더러운 권세자들에게 그냥 시달려서 고생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지 않는 거죠. 에? 내가 뭐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내가 이렇게 내가 똑똑하고 대우받을 만한 존재인데 에? 이게 항상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자기 똑똑하고 잘난 거나 얘기해. 그거 가지고 써가지고 뭘 열매를 인격적인 열매? 관계적인 열매를 안 맺네, 안 맺어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할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너나 잘 믿으라고. 지금, 이제 시대가 이제, 지금은 뭐 노무사들도 있고, 노무사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있든 없든 사실 신자에게는 별, 로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은사를 찾아가는 게 문제예요. 내 직업, 내 미래를 보고 직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난 어떻게든지 공무원이 돼야 돼. 난뭐 어떻게든지 뭐 좋은 직장,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이게 아니고요. 노후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일 일은 난 모르죠. 오늘 저녁에 갈지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참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진짜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 아니에요 참 안식이 있는 사람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참 이웃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뭐 어디가서든지 뭐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잖아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살수 있다. 그 아까 뭐 산상복음 5장에서 실장그 내용이 뭐 누가복음 6장에 또 다른 설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천연왕국에서만 할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오래된 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받은 사람은 다할수 있어요. 세례받은, 생명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거죠. 한 번에 완벽하게는 못 하겠죠. 여전히 그 죄의 관성에 버칙이 있어가지고 선호는 돼 있어서 그늘 사람의 성격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모에게 받은 패턴도 있고, 사회 속에서 배운 패턴도 있어요. 그걸 벗어나기까지는 그 많은 어,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과정이 즐거운 과정이에요. 신자에게는. 오히려 신자는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신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직업이 직업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을 왜 택하는가에 대한 그런 전제가 먼저 중요해요. 직업을 안 택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택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가 성인이면 성인으로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태도, 뭐죠.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그리 또한 해서 자기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나아가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그가 소유한 모든 선한 것에까지 정당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족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 정당한 태도가 나온다. 는 상대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상대의 재물을 존중해주고, 상대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상대의 그 인격을 허무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은 선언이 되어 있지만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허물 갖고 짚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워서 침뱉, 침뱉기, 침 해요. 자기 코로 떨어져요. 자기 코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틈이 없죠.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 이웃에게 취할 가장 시급한 태도, 그건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것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인을 위해서 내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저렇게 드러난 인생을 위해서 내가 죽어 나한테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기꺼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기다릴 줄 알고 <웃음> 그,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심의한 게시에 비달해서 욕이 고백한 내용 보세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냈던가. 저게 나한테 잘못하더니 저, 싹, 이제, 뭐 받았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한,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오히려 원수라도, 잘되게 원수의 짐승이라도 어디에 빠졌으면 건져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시선이요. 그리도인의 시선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에요. 하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늘의 성품을 누리고 하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말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고 맨날 눈은 땅으로만 돌아다녀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그러면 안되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미워,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 이게 이게 정서잖아요 지식만이 아니고 이게 정서거든요. 정서가 있어야지 돼요. 아니면 이게 영화배우처럼 꾸미는 거지. 위선이 될수 있어요. 정서가 우는 자들 눈물을 빼는데 그냥 억지로 눈물을 빼보세요. 그거는 위선이잖아요. 눈물을 빼는데 같이 공감을 해주고 눈물을 빼야 주님이, 예, 주님이, 뭐, 뭐 암탉이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렇게 나가서 저기 위험한지도 모르고 나가는 걸 끌어안고 그거 그 눈물을 흘리는 그예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눈물의 교회가 있어요 그, 그 그걸 바라보시면눈물 흘렸던 거기 장소라고 해서 거기 눈물의 교회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한심해서 부르셨겠어요. 진짜 울은 거예요. 그, 진짜 감동해갖고, 진짜 단지 안타까워서. 이게 우리는 양심이, 이, 이 정소가 얼마나 메말랐는지 말도 못해요. 나, 내일 아니면 절대 뭐, 그, 앞면 근육 하나 쓰는 것도 힘들어하고 말이 눈물 흘리는 거, 내가, 그 내가 피 같은 눈물을 왜 흘려, 내가. 저희, 저 죄인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 주님은 창조주로서 죄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눈, 같이 울어주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이게, 이게, 사실 개신교에서는 별로 안 하고, 로마 캐토릭 신부들이나 뭐, 또, 사회 정의를 내세우는 그 사람들이 일부만 그렇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그 사랑을 받았으면 진짜 그런 본질적인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래야 전도가 될거 아니에요. 감동도 되고 전도.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 뜻밥 같이 안 움직이면 난리친다고 이제 여기 마태복음 1 1장1 6절로1 7절에 나오는데 그 천로역정에 나오는 그 도시 재판관도 꼭 그래 그랬어요 순례자들 그리고 그 동행자하고 같이 갈때그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취해 나가는 걸 그걸 미워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웃음> <웃음> 타락한 인생이 장터의 아이들과 같다고 했는데. 내가 즐거우니 슬프더라도 즐거운 채해라. 내가 슬픈데 넌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얘도 참 무서운 얘를 들었는데 누가 어, 충동적으로 이제 자기는 힘든데 그 칼칼깔깔거리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충동적으로 들어가서 살인했다. 참. 이게,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음. 그제 경우는 아닌데요. 어떤, 제, 가까운,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친구가 남대문, 옛날 회원동 우에 그 학호방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판자 집 좋고, 이제 집도 없이, 다닥다닥 공중농도 사용하고, 공중수도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꼭, 꼭, 뭐, 쪽방 같은 데서 뭐, 아주, 이, 뭐,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살고. 근데, 이제, 예 거기, 그, 그,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친구를 해서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예그 좀, 좀 여유가 있던, 이거 그 좀, 시내에서 여유있게 살던 사람. 근데 그 집에, 그, 가난한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간장에다 이렇게 국수 이렇게 멀겁게 해가지고, 그 먹는데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있고, 집이 잘 살아도, 그런 가족적인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여기하고는 정반대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 고마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얘기를 그 제가 전해 드린 얘기인 있는데 아무튼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런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어 누구와도 친구를 삼고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웃음> 왜곡된 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웃에 참된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주는 그런 자가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성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이 박해 시기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이제 반모섬에서 죽은 게 이제 90년대니까요, 90년대. 그때 뭐 한참, 그 뭐, 도미티안, 황제, 뭐 쭉, 쭉 10대 박해라고 이어져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 자기 하나 챙기기도 바쁜 그런 시절인데,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죽으라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마땅하다.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마땅하다. 형제들을 위해서 어 아까워하지 않는, 자기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두새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간질수 없는 그런, 그런 세계의 마음이죠. <웃음> 도울 마음이 있으면 뭐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고 가서 도, 돕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기꺼이 다른 사람 아래 내려가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그 사람을 주님 나라에서 종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까 낮에는 그 조종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눈높이를 우리한테 낮추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도 상대의 인권을 무시하고 선을 베풀면 안 됩니다. 상대의 위치와 수준을 알고 그 그래서 그 다치지 않도록 그연약함인데그 다치지 않도록 베푸는 거예요. 내가 주는데 안 받아?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떻게든지 이 도움을 잘 받아서 바로게 쓸수 있도록 그게 그게 진짜. 좋은 마음이에요. 예. 교만하게 무슨 뭐, 받든지 말든지. 내가 그렇게 려를 했는데 안 받으면 할수 없지. 이런, 그런 고자세가 아니고요. 주님의 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죄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드러내. 그 우리는 우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드러내봐야 냄새 나는 거 더러운 거 추한 거밖에 없는데 주님을 드러내야 비로소 냄새가 향기가 나고 다른 사람이 감동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그걸 할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힘 주시기를 바라고 성신 충만하기를 바라고. 교회 여러분 그리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주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기준을 끌고 와서 세상에서 높이고 칭송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뭐 세상에 성공하는 걸 칭송하고 그 자체를 칭송하고 그러면 그가 안됩니다. 선물 자체를 칭송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 자체를 높이고 칭송하는 건 세상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칭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진짜 기도 해줄뿐만 아니라 밥도 사주고. 또 같이, 또 뭐, 뭐, 그, 도, 돕는 일에 전력을 다해. 판단하고 함부로 하,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그리토의 지체로 알고 귀히 여기시길 바라구요. 남을 납, 자기보다 낮게 여기시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 자기는 존경 받아야 되고. 누구는 존경만 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섬기는 자가 존경받는 자죠. 사실 하나님 나라. 대접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고요. 음. 만일 우리가 서로 무시하면 서로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잘 되기를 성원하고 서로를 도울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타날 아, 것입니다.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에게서 인정과 사랑과 대접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좋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인정 못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인정을 안합니다. 하겠습니다.